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어,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담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한 도서관에서 독립 출판 관련된 강의를 짧게 하고 왔어요. 제가 출판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꾸던 와중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에서 독립 출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게 됐었고 그 수업을 듣고 출판 혹은 독립 출판했었던 어, 참가자 두 명이 어,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되어서 어, 아주 영광스럽게도 강연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책 자체는 코스프레 관련해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었는데 강연은 독립 출판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코스프레는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독립 출판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달 전부터 집에서 ppt도 만들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 강연 시뮬레이션 하면서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집에서 연습할 때는 거의 강의 시간이 50분이 나왔거든요 도서관 측에서 두 명이 강연을 하기 때문에 한 강연자당 30분 정도의 시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50분이면 너무 길다. 가면은 조금 내용을 줄여가면서 얘기를 해야,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강연을 가니까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 걸 새삼 느꼈어요. 말이 엄청 빨라지고 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진짜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강연 갔었던 때에서도 너무 말이 빨라져 가지고 애들이 랩하는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기억하고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도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강연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제 유튜브의 방향성을 제가 말하는 것을 강연할 때 너무 빨라지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하는 어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는 라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 정말 제가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 몰랐어요 준비는 50분 정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강연 가서 좀 말이 빨라진 걸로 강연을 하니까 2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준비했었던 말들 중에 상당수 빠진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약간 어 그래도 그 환기, 라포 형성 등을 위해서 준비해 갔던 농담 같은 거는 좀 많이 생략하는 방향도 있었고 ppt 에 적어 놓지 않고 말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긴장하니까 ppt 에 적어 놓은 부분들만 말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 어린이 어린이실로 해 가지고 어 도서 대출 반납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일, 일부 부분은 이제 테이블들도 있고 이제 이용자 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 공간을 강연을 할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꾸며서 새로 막 조명도 사시고 그 강연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진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엄청 감사했는데 아 말을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웃음> 그래서 조금 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사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했으면은 진짜 막더 어버버했을 것 같은데 같이 강연해주셨던 그 작가님께서 굉장히 차분하신 스타일이셨고 예전에 방송 작가를 하셨었어가지고 좀 아시는 것도 많고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글쓰음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좋은지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형식적인 면을 조금 많이 얘기했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글쓰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되게 큰 힘이 됐고 혼자 하지 않으니까 조금 힘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같이 강연 들었던 분들 중에 몇분모여갖고 저희끼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를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잠정적으로 지금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이제 출판 쪽을 희망하시고 계속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 동아리 회장님께서 꽃을 들고 오셔고 같이 강연하신 작가님이랑 저를 축하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무언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축하의 의미로 꽃을 그것도 이제 꽃다발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저 축하한다고 꽃 받았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건 대학 1학년 때 학교에서 성인의 날이라고 장미 한 송이 준거 그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아무튼 딱 제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받은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그 예전까지는 꽃다발 선물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며칠 있으면 시드는데 왜 저거를 선물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축하받는 입장에서 그걸 받으니까 아 이래서 꽃을 선물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 기억은 잊, 꼭 잊지 않고 있다가 어 혹시라도 축하드릴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꼭 보은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우리 동아리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